안녕하세요 모바일 오피스와 유튜브를 강의하는 김윤수입니다. 오늘은 울산에 있는 레바 사무실에서 6개월 동안 유튜브 과정을 배우고 있는 분들과 함께 여기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자 이분들과 같이 앞으로 유튜브를 6개월 동안 공부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고 저는 여기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다는 취지로 어 부동산 상권분석 관련 있는 컨설팅을 해주는 레바라는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. 레바라는 사무실은 4월달에 지금 오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보시다시피 이제 어 준비를 해서 앞으로 상권분석이나 상권 관련해서 입지 분석 관련된 것들을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저기 우리, 음 우리 강영두 대표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어, 영상도 촬영하고 계시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레바 사무실에서 한 6개월 정도 유튜브 과정을 진행할 텐데요.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유튜브 영상 촬영되는 대로 많이 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더 인사 반갑습니다. 네, 짠. 아, 나왔습니다. <웃음>